어, 나저 동전이 격하게 먹고 싶어! 먹어봐! 뭐, 할수 있어! 먹었다! 어, 뭐야! 뭔데! 뭔데 저거 뭔으 야! 으 야! 자 이번에 해볼게요! 널타저 치킨 호스!라는 게임입니다! 궁극의 치킨 말! 이거 예전에 아주 예전에 방송 초창기때 다른 사람들이랑 합방한적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유튜브에 영상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게임이냐면 동물들이 시작지점에서 꼬린 지점까지 그 사이에 장애물들을 자율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씩 설치하고 설치하고 추가하면서 점점 길을 어렵게 한 다음에 그걸 넘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얻는 합방용 게임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농기형이랑 다곤이랑 이렇게 셋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꿀잼각 예사, 예상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아주. 제일 먼저 들어오면 포인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포인트를 제일 많이 아니 제일 적게 얻은 꼴찌가 나머지 두 명한테 치킨 사주기 에강 네. 당원이 들어와? 들어왔어? 강원이 지금 자기 마이크 꺼져있는 줄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 맞네.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 <웃음> 오늘 치킨을 뜯고자 캐릭터는 체킨으로 나는 아, 양. 연습. 연습? 어.. 연습으로 한 세판 하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한 세트를 그냥 연습으로 쓰자. 이거 파티는 뭐지? 파티가 이제 기본인가? 시작하면은 장애물 하나씩 추가하고 점수제야. 아.. 뭐 음. 오리지날이구나. 어 아, 오리지날.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어. 장애물을 선택하고 비례다가 아주 심플하게 깔수 회전은 있죠. 안 되나? 회전 돼, 회전 돼. 아하. 시작부터 개같이 까시네요, 다들. <웃음> <웃음> <웃음> 여기다 깔아야지. 달려! 이거 먹어야 돼. 아. What? Come on. Come on. 아니, 바구니가 1위라니. 와 진짜 형 너무했다. <웃음> 와 진짜 인성봐.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방법이 있지. 아하. 오. 아! 하! 꼼수. 오예. 참고자료. 근데 왜못 올라와요? 순간 <웃음> 쫄렸다. 사이렌? 아, 연습이라 다행이다. 꼼수 방지. 우리 잣됐어. <웃음> 아니, 어떻게 올라가? 와! 와! 여기 막혔네. 와,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저게 안 돼요. 애쓴다 형. <웃음> <웃음> <웃음> <아악! 웃음> <아악! 웃음> 이 폭탄 나올 때 됐는데. 이거 좀어갈수 <웃음> <웃음> 있게 만들어야겠다. <웃음> <넘어갈 각이> 어 <없어. 웃음> <웃음> 보이지 않아. <웃음> <여기로? 웃음> <안녕! 웃음> <아악>! 아 <좋아! 웃음> 아! 너무 마음이 앞섰다. 골고루 먹고 있어. 오 더. 와더 서로 아, 한 마리 더 죽이면은 더 추가 점수가 있구나. 어허 오 내가 다 죽여야지. 꼬리쁘다. 여기 이제 못 봐. 우왁! 아 깜짝이야. 아아 형 아. <웃음> <병> 아. <웃음> 먼저 가. 야. 어. 오 당구 어. 왜 이렇게 잘해? <웃음> <웃음>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 잘 봐라. <웃음> 형의 실력을. <웃음> 저건 복싱해. 너무 복싱해. 싸워. 채로복싱해. 싸워. 지켜봐. 아우씨. 끈적거려. 아우씨. 아오. 아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아, 아, 이건 뭐야? 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야? 별개다 있네, 별개 별개 뭐. 있네 진짜. 이걸로 괴롭혀야지. 아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냐 아니면 여기밖에 안 되네? 몰라. 죽었다가는 죽어. 수구리해라. 수구리해라. 이 뭐야? 수구리해라. <웃음> 자 출발. 어. 우와. 에이, 저 응. 어. <웃음> 이리 나 진행했어, 아! 저 죽으러 드네. 아! 어. <웃음> 이거나꼴찌되겠나참하다 <야! 웃음> <야! 야! 웃음> <웃음> 아, 우와, 이거 핵이야? 다르다. 우와, 대박. 이거 어? 두개 동시에 같은 거고를 수도 야, 있네. 있네. 우와. 아, 저핵 뭐냐? 오. 뭔데 쪽에? 어? 아, 아, 아, 아, 저거 아, 지우는 나, 거구나. 난나 나나. 아, 내가 맞아 버리다니. 내 덫에 내가 맞다니. 오 어, 아직 살았어 아니. 아직... 아모들 아, 뭐, 게임이 안 끝날 수도 있겠는 걸? 이제 삭제하는 거 나오네. 삭제. 음... 탄이 삭제야. 전만 지워야겠다. 조금 어렵게 한요 정도. 좋아. 나만 믿으라고. 장작분들 저 믿으시죠? 보아라 믿습니까? 치미야 하! 1등 때문에? 아 저기 대포로 들어가니까 내가 쏴지네. 쏴라! 아 젠장! <웃음> 대포로 들어가죠? 어어 어, 들어가죠요. 아아 이씨 미끄러워. 아, 오우! 아, 우피했어 형. 나, 나, 대박. 근데 미끄러. 오, 아. 자군. 와, 너무 어, 넘여 아. 와, 이거 진짜 치열하다. 세턴 남았다. 난이도를 대폭 하락시키자. 폭파. 저 아. 이거 그냥 승겜. 하나도, 하나도 안쉴것 같은데. 아, 아, <웃음> 오, 조심 조심. 집착하게 점프! 아 어, 여기 누가 얼음 어 오케이. 오! 우리 군이 굉장한 예 아, 승리! 이렇게 오. 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게 연습 게임이었다는 게 정말 아쉽군요. 아 이거 좀 냅터 없나? 더 있을 텐데. 어? 무작위 만들어볼까? 아니어 그럴, 그럴까? 와 캐릭터 완전 많네 하지만 난 역시 닭이 좀와 맵도 생겼네? 엄청 많다 형 여기 쌉고인물이었구나? 아니야 랜덤맵 할까? 카멜레온. 어 랜덤맵 좋다 랜덤으로 가자 와 닭온이 카멜레온이야 귀여워 요호. 어 이거 본 게임임? 어 이제부터 본 게임 아 농장 아, 본게임, 오케이. 그 많고 농장이네? 많은 것 중에서 하필 하필 농장이냐? 오, 현란한걸? 이거 뭐야? 와! 아, 본 게임에서 이렇게 됐다! 아싸, 1위. <웃음> 어, 침착했다. 아, 괜찮아. 망했다. 어떡해. 이 <웃음> <리>, 게임 고! <웃음>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일념 하나로 플레이해야 돼요. 당연히 플랫골 아, 까비.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 봉치. 아, 점점 어려워진다. <웃음> 일단, 꼼수다리 막혔고, 아래로 가는 길. 핫! 그렇지! 와! 꼼수 는데 예! 와, 나 죽을 뻔 아, 와, 씨. <웃음> <와. 웃음> 썰러! 와, 와 엄청 라가 히브미에게 <웃음> 아, <또> 뭐, <웃음> 치킨을 선사해줄 것이야. 아, 젠장 치킨 뜯지게 생겼네. <웃음> 아, 또 화살, 저거는 뭐야? 바람은 뭐야? <웃음> 못 가는 거 아닐까? <웃음> 저런 <저러면> 거 어떻게 지나가? <웃음> 몰라? 몰라. 아니도 이거 미쳤는데. 일단 지고 봐. 몰라? 일단 지고 봐. 어우야아이 저거 아 <있냐고>! <웃음> 저거 갈수 있냐고. 이거 어찌나. 어떡하지? <웃음> 저걸 어떻게 하? <웃음> <오우. 웃음> <웃음> 나랑 똑같이 <웃음> 죽었어, 형. <웃음> <웃음> 저걸 <저거> 어떻게 나냐고저 <웃음> 바람 좀 없애봐라. <웃음> 저기 못 지나가. 저기는. <웃음> 핵 가져가야지. 이것만 없애야겠다. 그러면 이걸로 와, 형 진짜 개못 됐다. <웃음> 어, 그저 막아 놨어. 나가 버려. 야! 아, 벌생각 없이 지나갔다. 이것도 갈 놓으면 아마 뺑글뺑글 돌지 않나? 보고 가야겠어. 와, 이거는 그냥 안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형. 미친 건가?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양꼬치랑 닭꼬치 되는 거야, 이거. 잘하신다. 아, 나 이거 지나갈 자신 없는데. 아! 까비! 어? 나 들어간 판정이야. 어? 사후! 아, 와! 아, 와. 와, 저게 되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와... 죽어도 들어가면 되는구나 <웃음> 여기 붙여서 내가 좀 쉽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막을거임 <웃음> 인성 <웃음> 인성 아, 어, 어쩌지? 우와 저 유도탄 봐라 <웃음> 저거 보임? 내가 만들었다 뿌듯 선 넘네 지금 <바다! 웃음> 아아지금이아 <웃음> 네 <웃음> 이거 좀업세야겠어 이거 <웃음> 죽블랙이야선 <목소리로> 넘는 함정들이 너무 많구만. 아래 걸 지워보자. <목소리로> 와, 이 자, 바로 막네저 스테이 같은. <목소리로> <웃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보기. <목소리로> 있나니 그렇지. <목소리로> 야, 해봐, 기노왕. 들어와봐. 저좋아다 아, 너무 뛰었다. <귀엽다. 목소리로> 예스레이 골치야 컨베 무작위 좋아 농장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럼 나가 <웃음> 나가 어 농장 나오면 나가 아 이거 농장 걸렸어 나가 자고나 여기 가자 여기 개 재밌잖아 예전 아니 아니 파도 파도 여기 어떤 어, 기믹이 어. 있는 거죠 여기 <웃음> 보면 알아 <웃음> 아이거 기억 난다 뭐야 이거 왜 재밌어요. 둘만 경험자야 이게 재밌어 옛날에 예, 해봤어 어 텔레포트 일단 여기다 나. 아이 개 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일위! <웃음> 너무 쉬움. 아 싫어? 이제, 이제 시작. 뭐 화염 방사기가 있네. 여기다 놔야지. <웃음> 진짜 인성질 <인정지> 시작. <웃음> 와 진짜. 이거 어떻게 가아아 아, 뭐야 아, 아, 화염방석이 있었네 몸에 찍힌 데서 아 잘가 아, 아, 아, 와 어떻게 벗어났 와아 톱니에 다 갈렸죠 저 톱니 누가 설치했어 그게 나야 바두 토장에 여기 막아놔야 돼 뭔진 몰라도 일단 싸봐 <웃음> 어떻게 올라가라고 그러더라면 <웃음> <돌아가면. 웃음> 망했다 <웃음> <웃음>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어어불 뽑는다 그거 어떻게 가는데 이거를 꽉 아! 오! <놀람> 아, 다곤이... 와... 오! 와 부서졌어. 아 물에 빠졌어. 와다곤이와 와. 와 저걸 가네. 대박. 와 저걸 가네. 아개 잘해. 연관하지 <놀람> <놀람> 마세요. 사람 <놀람> <놀람> <놀람> <바람> 막으려고 <놀람> <놀람> <놀람> 바람 반만 나와. 아람 반만 나와. 지금 아나 아아... 아, 아, 너무 어려워 아, 플레이형봐 어떻게 갔냐 아, 너무 어려워 저 어떻게 올라가는데 곧, 곧, 곧. 아, 대박 이 뭐지? 치킨의 진심이구만 <웃음> 나 오늘 히쁨미랑 치킨 먹을 거야 <웃음> 어림도 할까요? 없이 아다 <웃음> 죽었어 여기로 밟고 올라가야지 달려! 먼저 밟는 <웃음> 사람이 이, 이 임자 먼저 밟아야 돼. 오내려오어 아, 느려진다. 오, 오, <웃음> 느려져서 어 저거 먹으면 느려는거구나야 여기 잠깐 이거 어떻게 가 이거 블랙홀 먼저 가봐 어 탈모올냐 탈모온다 <웃음> 탈모 <온다. 웃음> 아야 이걸 골대 앞에다 <웃음> 넣어놓는 <넣는 웃음> 애가 <하지>? 어디있어저 <웃음> 아, 누가 넣어놨어 <웃음> 동시에 들어왔어아 <웃음> 일단 <진짜. 웃음> 아, 저거 없애버릴거야 어때어떻어떻오 좋아 나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웃음> 아못발졌어 <웃음> 와. 것으로 아, 또한건 했군. 시원한데. 아 저기 못 가게 해야겠어. 이거 노아 형 안전빵으로 플레밍을 없애야 돼. 어없애야 돼. 어 없애 버려야 돼. 와우 막아 버리네. <웃음> 아 이거 이거 쉽지 않겠구만. <웃음> 어디 이거? 아씨 가져갔어. 와형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고수고해 <고마워, 좋아해>. 누가 나아 <웃음> 이거 잘했다 형이. 와야 점수 개 많이 주네. 나오면 죽게 이번에는. 나오면 때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 아, 한칸으 어떻게 가냐? 일단 들어가 봐. 난안탈 아. 거임. 근데 <웃음> <웃음> 아, <탔는데>? 데아 젠장. <웃음> 누가 탔는데 돌아왔어. 어? 아, 이런 는 아, 아, 아 여기는 어떻게 아, <웃음> 여어떻기뭐어 <가냐고. 웃음> 제일 문제냐? 기냥 전부 게문제여거 같은데 게문제여기 <웃음> 다 다. <웃음> 아, 니 이건 그냥 포기를하라는거잖 아, 는어 <웃음> 아, 여어가어어 들어가면... 아, 어어 아, 어 돼? <웃음> <뭐야>? <웃음> 아, 아, 는 <웃음> <웃음> 다뭐 아, 하느니? 안돼 이대로 가면은 희네임이 승리야 미텐나봐 갈수있게 만들어야돼 가망아놨어 이 미친 어 여기 너무 포화상태야 <웃음> 여길 어떻게 지나가는데 일단 가 일단 가 가서 생각해 몰라 아 죽었어 아, 아, 아. 불에 지져졌어 퀵아 젠장 아.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들어가야되는데 폭탄이다. 아, 나왔다. 나왔다. 아, 젠장. 드디어 들어갈 수 있단이. 제 우리 들어갈 수 있어. 뭘로 들어가야 되냐? 근데 얘가 제일 문제야. 만일의 원흉이야. 난 이렇게 지워야지. 아 형! 떨어져야 돼. 아 죽어 버렸군. 멈춰어 멈췄... 아! 내 파도! 아, 진짜. 아. I'm ultimate. 자, 2대0대 0. 아주 재밌군요. 아 그다음 거 뭐지? 하 폭포? 폭포도 꽤 어려운데. 폭포 할까? 어, 빙산 갈래 빙산? 아 빙산 가자 빙산. 빙산. 아 잠깐만. 왜 모두 아? 니 이거 배 고르는 것도 올, 원래 이렇게 힘들어.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어떻게 하더라? 빙, 빙하를 탈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어. 이, 그리고 그리고... 이거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었나? 어 저기 떨어지는 거 맞으면 죽어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웃음> 신기하네. 좀 구경해야겠다. 뭐지? 어? 박는 거야? 짐, 어? 응? 어? 점프 됐다, 이렇게. 아 너무 쉽지? 아, 음. 아, 나저 얼음 기둥이 안 가져지는 줄 알았어. 음. 아 음. 근데 이이 동전은 뭐냐? 동전 그거 갖고 가면 점수 보너스. 아. 어, 저 동전 야! 먹어야지. 하심하하서고 <웃음> 내가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 어? 뭔데 이거?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뭔데 저거? 갑자기. 아, 이거 이거 다들 열심히 하라고. 바람과 천마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어. 전전 비행기 쿤을 믿어요. 빙기쿤! 빨리 빨리 기쿤 빙기쿤! 출발입니아아 잠깐만 야 다고니가 먼저 갈것 같은데? 어야 <웃음> <웃음> 먼저 갔어 먼저 진짜 그래서 경건함도 하지마 난 살수있어 좋아! 오 됐다 아망했어 진짜 아유플레미 왜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나도 몰라! 아, 하다보니까 돼와저 <웃음> 얼음기둥 뒤에 장애물을 어, 숨겨놓을 어. 수 있네 안 보인다 어 그러더라고 나 육지로 배로 간다 나는 나도 배로 간다 잠깐만요 님들 왜이렇게 빠름요? 수고해 안돼 뭐야 나 집안으로 들어갔어 아내 들어갈 수 있구나 어? 너무 쉬움이래 다행이다 이제 비행기가 왔는겁니다 그럼 뭐 비행기 하늘로 가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해볼까? 난 날라갈테다 오 오오야 죽었어! 하하 아하하하! 저아하하로갑하다 저도 하로 갑니다. 하하하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동하 <동전. 웃음> 지금! 아 젠장! 어, 아하 가자! 일위 하러! 막이야해이번야만만야이어야 이거야! 어거야 이거야! 이거어 이거야! 이거야! 끝났다 이이겼다이났다 너무 시시하야이대로 <웃음> 끝낼 수 없다! <웃음> <웃음> 한 이거야! 이거봐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야겠어 <웃음> 인성봐. 어어형 무슨 짓이야? 어어 아! 아! <웃음> 어, 집게에 지가 넘어갔어. 아! 어 저거 왜안 죽냐고? <웃음> 살았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번에도 일위구만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아 이런 아쉽구만. <웃음> 에 핸디캡 좀 주자. 어 이거 핸디캡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아요? 어 여기 마이너스 요거 한세 번만 쳐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좋아 어, 좋아 맞아 그점 어디 가지? 린림사원 여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어 나도 다음엔 댄스 파티 하자 와 저거 개빡세 근데 댄스 파티 우와 이거 에? 뭐야? 와. 우와 뭐야? 딱 봐도 엄청 빡세 보이는데 이게 이게 뭐람? 시작 지점이 위쪽이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아 오는 거네요 아아 저길 어떻게 가? 와상자 가야지! 여기 내려가서 아아! 아, 아! 화산! <웃음> 오, 화산! 우와! 처 봐! 형! 나저 동전이 격하게 먹고 싶어! 먹어봐! 할수 있어! 흐초치킨 <웃음> <웃음> 아, 간다! 간다! 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 <웃음> <근데 안 되는구나. 웃음> <웃음> <웃음> <고르는> <웃음> 여기에 와도 꽃한테 쳐맞게 해야지 <웃음>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웃음> 나 저거 꼭 먹을거야 <웃음> 간다 먹었다 <웃음> 오 뭐야 저 <웃음> 뭔데 뭔데 저거 뭔데, <웃음> 아, 저, 저, 뭔데. <웃음> 와 도착했다 <웃음> 아, 저게 뭔데 대우기네 <웃음> <되게> 색도 <웃음> <핵도> 없지 <웃음> 아이 <웃음> 택도 <웃음> 아이 와 완전 원천 봉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다! 오케이 고린. 어 아, 여기 저기 어떻게 가지? <웃음> 나는 왜못 가겠지? 그냥 못갈 거라면 다 같이 죽어야 <웃음> 돼. <웃음> 너무 악나란 <악랄한> 거 아니야? <웃음> 아 <웃음> 다섯 다섯 다섯. 우와, 우와. 저거 어떻게 가? 나도 해보자. 대단한다. 아야 아! 와 진짜 아쉽다 아, 와다 와서 나 죽었어 <웃음> 아 굉장 <Việt> 와우 <웃음> 아, <웃음> 컴백 오 좋아 오 아!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아 민정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기다 깨기 아니 저 바람 뭐냐고! 아! 아! 아! 고굽내치킨쓰고 아니 저 바람 뭐냐고 저 바람, 바람을 어떻게 해야돼 안돼 진짜 <웃음> 잘못됐다 <웃음> 아! 아이고! 샤킬 <웃음> 내가 말하고 어, 뭐야, 모함제 맞았어 여기 이렇게 가면 어, 된다 아아 아? 아, 아 <웃음> 뭔데 <웃음> 이렇게 막아놓자 아, 절로 이제 못가는 거야? <웃음> 아, <웃음> 아, 아 젠장 아 여기 너무 어려 보스가 아오이갓 <웃음> 보스 r 아 갈수 있겠다 갈수 있겠다 안 돼. 어, 안 어, 돼. 아아 이런 아 도장했구나 아 다행이다 아, 들어가든가 아. 아 죽은 줄 알았네 아 너무 무서웠어 어땀 <웃음> 나와 어안 된다면 벌집 그럼 난 여기 여유가 없어 빨리 가야 돼야야 <웃음> 야, 벌집 건드렸어 나 우왁 <웃음> <웃음> 다 죽었네 이번에야말로 들어가자 그저 벌집 안 건드려야 되는 건가 아어 됐다 어, 어, 어 화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형할수 있어? 형할수 있어? 안돼와 <웃음> 이거 야 70% 와씨아 좋았다 치는건가 아 이거 어떻게 가? 아아! <웃음> <웃음> 저 어떻게 아니 이거 이이 따구로 <웃음> <이 땅으로 웃음> 막아 놓으시면 어나 버그로 꼈어 <웃음> 돌온다. <웃음> <웃음> 살려줘 살려 주세요. 돌아다녀요. 죽이고 돌아와. <웃음> 어떻게 해야 이제? <웃음> 이러면 내가 이기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열로 해서 바로 돌아가서 오, 오 왼쪽으로 바로 빠지면 아, 아. 어, 아! 돌려 보내졌어. 내네. 아, 방금 됐던 것 같은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위로 올라오고. 오오오오 오! 오! 오, 대박. 근데 여기 어떡 하냐고. 아. 또 어떻게 하냐고. 아. <웃음> 아. 오, 재밌는 카멜레온이라니 <웃음> 너무 간지나잖아. <웃음> 새로 나온 거맵 하나 또 있는데 방금 용암. 저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여기 있다. 어? 우와. 아, 재밌겠다. 이거 안 해봐. 재밌겠다. 근데 이것만 글씨가 어, 빨간색이야 무섭게. 엄청 <웃음> 어려울 것 같다. 우와 미쳤네. <웃음> 야 이거 발판 없으면 불 아예 못 가겠는데? 둘 봐라 여기 이렇게라도 세워놓자 이렇게.. 젤 속게 생겼냐? <웃음> 카멜레온 나 <웃음> <웃음> <너> 심하게 하시네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웃음> 못 올라.. 아.. 아아아 아 이게 바뀌는구나 아, 아 저게 되는구나 군대 치킨 군대 치킨! 가라! 아! 바삭바삭 튀겨졌다고 한다 일단 빨리 장치가 필요해 맞아 열받게 할좀 쉽게 쉽게 가자고 친구들 <웃음> 난 기다렸다 갈래 비자 뭐야! <웃음> 아악흐저 아아 <웃음> 아 발판 밟으려고 했는데 발판이 <웃음> <밟았지> 사라져 흐하하 <웃음> <여기서? 웃음> 저거 발판 밟으면 안돼 아아 바보 이거를 거꾸로 해서 갈리기 하는거야 너네 정말 못된 아이들이구나. <웃음> 나여기다봐야 야, 뭐주제했어 아, 어, 잘 안돼. 시작할 때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점프력이. <웃음> 형만 믿어. 아 왜? <웃음> 아? 요거를 여기아 일단 여기 놔뒀다가 나중에 써야겠다 아 이거 아, 시작할 때 너무 되더라, 어려워 근데... 요게, 그러니까. 요게 요거 너무 어려워 <웃음> 가시도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야돼아저형 어떻게 저렇게 갔냐? <웃음> 와아 어? 프린 <웃음> 아님 이거? 사 <선생님>, 잠깐만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먹어세요 야, 그거한 번에 이... 점프하면 너 죽는다. 왼쪽으로 이... 점프해 이... 이... 이... 이... 이... 이... 아어어떡해어어어어어어 <못> <웃음> <저기도 못 팔게. 웃음> <웃음> 아나 저거 나 5킬제임 야야야야야야 <웃음> <야, 야>, <웃음> 저기 어떻게 지나갈라고 야야야야야 <웃음> <야>, <웃음> 어떻게 갈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오 이거 갈수 있어? <웃음> 갈수 있어 와와아 까비 저 <웃음> <웃음> 위에 가시까지 있어서 못가 아 <웃음> 어렵네 <웃음> 와 블랙홀 바로 가져가는거 봐 어, 필요... <웃음> 나쁜 사람들 <웃음> 일단 시작할때 너무 높게 점프 못하게 해 이 정도? 이 정도 괜괜찮나도도이이이이이어어도도이이이이이이 천천히 천천히. 천그 끈적이 또 뭔데? 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 오케이. 어, <웃음> <멈춰가면서. 웃음> <현재 급하면 웃음> 어? 오케이. 아가지고 <웃음> 아, <부딪쳐가지고. 웃음> 내가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드리겠어요. 아이, 아아 <웃음> 어우 샤워해야겠다. 요도 못 가. 저 꼭대기에서 못 가. 뭐하라? <웃음> <웃음> 아이 저걸 못 봤네. 와 진짜 해리다 해리. 와 진짜 형 그러지 말자 우리. 이거 개가노. 어, 어떻게해? 진짜 이거? 형들 하는 거 형들 하는 거부터 봐야겠다. 몰라나도 봐야겠다. 다들 일단 봐야겠다. 선구자 플레임을 치고라. 따라오라고. <웃음> 어? 아, 아, 불이 붙이면 안 되는데... 오, 치나로 어, 개척 롱 치나롱 치나 같이가! 롱 치나롱 치나롱 치나롱 치나롱 치나롱 치나롱 치나롱 치나롱 치나롱 치나롱 어나롱 오, 하지만 대박. 여기 어림도 없어 여기 어림도 없죠? 아, 어? 오. 아아 아, 진짜 아까워 와 이거는 인정 인정 아 잘한다 아한번 들어가야 돼노아형 두화고 한 거. 번만 한 번만 들어가자 난 이걸 없애야겠어 저게 제일 거슬려 와다 뚫어버리게? 할수있을것 같은데 이러면 <웃음> 어, <내가 웃음>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고 <웃음> 지금이야? 아! 어, 이것이 나의 역전의 기인가갈수 있겠다, 형. 드디어 아! 어, 아, 어, 조심. 진정의 손가락, 진정의 손가락. 됐다! 와. 아. <웃음> 드디어 아, 얼마나 줄려나 점수? 어, 컴백 안 주네? 컴백 왜안 주는데? 컴백이 2점 이상 차이 날때 그렇게 되나 본데. 아, 아. 오! 오레이! 전까지. 아 다곤이 계속 정수리에 화살 꽂혀 잔이네. 아, 아들을 <목소리를> 대박. 와. 수 완전 주네. 마지막 턴인데. 좋아 이제 나는 막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어. 진짜. 여기에 둬야지. 어차피 나어아 뭐야? 블랙홀에 사여가지고 <웃음> 회전되는데요? 와, 와, 와, 깜짝이야! 야 저거 뭐야! 와 어, 어, <웃음> 깜짝이야! 야 저거, 뭐야. <웃음> 오, 깜짝이야. <웃음> 야 저거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힌트까지. 와. 웃음> 저거 어떻게 가? 저거 못가! 아 <웃음> 어, 망했다 잘 막았다 아아아아아아아악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졌다얼트 닭! 3대 1대 0인가? 꼴찌빵을 해야되는데 학원님 거 어, 뭐였지? 그거? 댄스, 댄스 파티, 파티 여기 있다. 저4 점이라고요? <웃음> 좋아 댄스 파티 가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마지막에 열배 찬스 이런 거 없나? <웃음> 응원 열심히 하다가 맞아 다 소용 없잖아 끝에 가면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게, 되게 쉽네. 아니야 보면 알아. 어 뭐야 이거? 아 이렇게구나. 예이 어지 너무 쉬움 이제 시작이지 그렇지 어, 또 철구가 나와 버렸구만 어, 아 이건 선 넘네 <웃음> 긴장하시고 <긴장하십니까? 웃음> 우와 어어 봤어 근데 어 죽었다 오 아 난살수 있어. 나살수 아 있어. 아 있어! 진짜야, 나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살수 있어. 아아아악! <웃음> 그래 맞아, 봉황은 못 된다고. <웃음> 죽어. <웃음> <웃음> 앞에 뭔데? 어떻게 가라고 저기? <웃음> <웃음> 잘려. <잘료>. 일단 <웃음> 기다려봐야겠다. 나도 어떻게 가? <웃음> <웃음> <웃음>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 <웃음> 그냥 자살을 대가는 거야. 이렇게 두 개만. <웃음> 그거 왜 부셔? <웃음> 하나 부쳐냈어. 아, 하나밖에 안 부러. 그러네. 오 <웃음> 갑자기야. 아, 어, 뭐, 뭐, 어, <웃음> 어 뭐야 뭐야 그만 그만 쏴 그만 쏴. 아, 아, <웃음> 한 번도 못 갔어 우리. <웃음> 아이 추가 너무. 이게 너무 끔찍해. 맞아 맞아 맞아. 얘가 문제인 문제, 것 같아. 진짜 추가 너무 어려워. 풀어주겠어. 추가 범위가 너무 넓어. 가자. 아 쎄딱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죽었어. 자살 <웃음> 방지용.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겁나 웃기네. 하나 남았다. 아 진짜 저 하나 찍지고 있어. <웃음> 어 됐어 오 됐다 여기가 골 자, 데 지금 와 미치겠다 이게 꼬리 어 와, 뒤쪽에 어, 코인 왔어. 있네 코인 아, 있어 내가 그걸 못 봤네 어디다가 하지 부셔버려 아이씨 <웃음> <웃음> 이제가 문제인데. 아, 저영 갔다. 코인. 대박. 코인까지 먹었어. 대박. 닭이 날개가 있어서 더잘 가는 거 아니야? <웃음> 그런 거 같아. 캐릭터 바이었다큰거 같은데. 아, <웃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마지막 턴인가. 노왕 아, 형 이겨야 돼. 이제 막아야 돼. 독주를 막아야 돼. 좀 쉽게 가야겠다. 이 독주를 가야겠어. 막는다. 끝까지 봐. 이거 뭐? 이거 못감 이거. <웃음> 뭐야 앞에 뭐 하나 생겼다. 여기가 문제인데. 살려주세요 수고. 좋아 수고요 <웃음> 어? 어? 아! 비행기 아. 머리 막았어 <웃음> 아 이거 노나 형이 이겼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자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웃음> <웃음> 포기해 아, 응, 안돼 네. 까비 아아 아, 다행이다 드디 이겼다 독주를 아, 막았다 지금 둘이 몇대 몇이야? 1대 0. 나도 1. <웃음> 1 아, 1대, 1대, 1대 1이네. 그럼 4대1대 1이네. 플레멍이 독주를 막아야 맞을, 돼, 노아이 어, 맞아. 막아야 돼. 폭포하자폭포도좀 괜찮은데. 이걸로 골지 가리기 할래? 오케이. 이게 맵이 거지 같은 게잘 나와. 아, 뭐야 이거? <웃음> 아, 여기가 시작이었어? <웃음> <웃음> 그러네. 그러네. 나도 여기가 시작인 줄 알았는데. 왜그갈수 있는 게안 나오고 이런 것만 나오냐? ㅋㅋ <웃음> 동전 먹을래? <웃음> 동전 먹고 <주마>. 죽기 <웃음> 아 이번에 좀 협력해서 발판을 잘 깔아보자고 우리 함정만 설치하지 그래, 말고! 자 어, 거기서 멀리. 아, 멀리. 아 뭐야, 왜 털어 쁘어 아, 와 <웃음> 그거 정확히 <웃음> 맞아 저세 <웃음> 와 리듬 게임줄 알았어 리듬 게임 아 돌아갈래 아오오그 다음에 갈래 <웃음> 오어어 <오오.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전히 생각하면서 지금이야 오케이 오. 아 망했다 자, 갔다 와병할수 <웃음> <웃음> <웃음> 있어 병할수 아, 있어 정오. 점프해 지금 점프해 점프해 올라가 아이고 아이씨 진정해 점프가 안돼 <웃음> <웃음> <돼>. 진정해 진정 심호흡하 보세요 심호흡해 심호흡 울먹거리지 말고 <웃음> 그냥 통 위로 올라가, 통 위로 올라가서 오. <웃음> 와, 와. 와 대박. 와 코인. 이거 가면 어려울려나? 더 쉬워지겠지? 개 어려워질 거야. 오 <웃음> 어, 형, 이거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웃음> 저거 어떻게 가냐? 경진들 먼저 가셈. 오 대박. 와. 아아 경껴서 죽었어. 기어서 죽었어. <람> <기워서> 죽었어.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오, 오, <웃음> 어떻게 한 거야? 오오 <웃음> <오>,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어떻게 <웃음> 갔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뭔어인도 몰라. 어떻게 는지알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유인도 몰라. 웃음> <웃음> <웃음> 어, 없어. 와아좀 지우자. 다지워 그래 대신 이걸 설치하다. 이걸 대신 놓자. <웃음> 돌아가기 아아아아아아 어. 어. 이구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앉아 앉아 앉아 오 앉아, 앉아, 앉아. 좋은데 아. 나이스 오 좋아 <웃음> 이제 내가 제일 못해 와씨 장난아닌데? 1등으로 갈테다 지금 <웃음> 아아아아이 아, 아, 어, 아, 어, 아이 어. 진짜 저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공주님, <웃음> 어, 어,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와, 이건 못 가지. <웃음> 이건 못 참지가 아니라 <웃음> 못 가지. 와, <저거> 돈다. <웃음> 와, 저게 돈네 돌아가. 어, 안 어, 수 있을 것 같아. 어, 왜냐면 저 어, 지금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어. 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웃음> 와안 맞네 타이밍이 못깨응전력을 막아주지 얘를 없애 아니야 얘를 얘를 없애 이러면 갈수 있나? <웃음> 갈아갈수 같... 있네 <웃음> 아니다 저거 저, 저 선풍기 때문에 못갈것 같은데? 전일기다 <웃음> 불 풍기 뭐야 진짜 개무섭네 <웃음> 어쩌다 저런 퉁식한 아, 기계가 나온거야 <웃음> 아 이게 뭔데 이게 <웃음> 아 제발 제발 이제 가서 밟고 좋아! <웃음> 와 어떻게 간거야? 아, 뭐야? 와가군이 실력 숨기고 있었냐고 <웃음> 뭐야 와, 죽이네. 됐다. 와! 아! 어. 통도했네. 우와! 불 까매레온. 자, 이렇게 해서, 4대, 2대1로, 농기형 꼴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먹고 <웃음> 싶은? 그냥 아무거나 무슨 브랜드. 보내줘. 감사히 잘 먹을게. 알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불러야지. <웃음> 아,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 진짜 꽤 재밌었다, 진짜. 진짜. <웃음> 나 너무 웃어서 목이 아파. 재밌었어?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다들 들어가요. 네. 마 안녕. 빠빠